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기계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기계는 총 27가지의 건설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 그레이더 롤러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그리고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세석기 공기 압축기 청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25번 그리고 27번까지의 건설기계명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화면에 있는 표를 통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번째에 해당하는 특수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총 8가지의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이라 따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특수 건설기계에는 도로 보수 트럭 노면 파쇄기 노면 측정 장치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수목 이식기 터널용 고소 작업차 트럭 지게차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4개의 건설기계가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 명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이름과 다르게 불려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기계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